안녕하세요 초보왕이에요 여러분 매일 저녁 7시에는 초보왕과 함께 여러분의 골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L2L을 이제 끝냈어 오른쪽 L도 끝냈고 왼쪽 L도 끝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거의 다 배웠죠 그럼 여러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친구를 후딱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셨죠 아 오늘은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L2L을 하는데 있어서 지난 시간까지는 뭐, 오른쪽도 만들 수 있고, 왼쪽도 만들 수 있고, 점을 세 개나 생각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했는데, 우리 옥선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연속으로 하면서 좀 멋있게 보이기도 하고, 섹시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스윙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했죠? 약간 흐르는 느낌으로. 오늘 열심히 만들어 보자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L2L은 이제 여러분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L,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하지만 제가 오른손으로 정해드리고, 왼손으로 정해드린 걸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다 보면, 오른손으로 갔다가 오른손으로 가는 게 편할 수도 있고, 왼손으로 갔다가 왼손으로 가져오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타고난 본능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일단은 기준을 오른쪽은 오른쪽이 편하고, 왼쪽은 왼쪽이 편하다. 그런데, 뭐, 왼쪽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 오른손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 안 드린 이유는 뭐냐면 오른손으로 갔는데 왼손으로 가는 게좀 불편해. 좀 오른손으로 갔다가 오른손으로 가고. 아, 왼손으로 가는 게 훨씬 편하고 왼손으로 당기는 게 편해. 그런 분들은 왼손으로 갔다가 왼손으로 가도 전혀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스윙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나중에. 아셨죠? 자, 이제 L2L을 가는데 지금까지는 뭐 하체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안 알려드렸죠? 여기에서 L 갔어요. L 가면 뭐 그냥 막... 이렇게 버텨도 되고 그래. 근데 중요한 건 이건 나중에 다 교정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갔을 때 L 하고 진짜 치로 가는 L이잖아요. 그럼 이때는 오른 무릎을 왼쪽으로 살짝 옆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여기에서 힙을 돌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옆으로만 이렇게 보내주려고만 노력하세요. 다시 이렇게 이때 왼 무릎이 이렇게 무너지면 어, 완전히 균형 흐트러집니다. 그러니까 왼 무릎은 쭉 세우고 이렇게, 이렇게만 가주는 거예요. L, L, L. 그러면 오른쪽 L, 왼쪽 L 이렇게만 가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약간 힙이 돌아가거든요.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오른쪽에 그리고 무릎을 팍 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오른무릎을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신중만 하면 돼요. L, L, L. 그럼 이렇게 가면 몸이 약간 움직이죠, 왼쪽으로. 그때 이 손을 교차할 수 있는 점도 왼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L, L, L, L, L, L, L.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때요? 별로 안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왼손으로만 하고 싶으면 왼손으로 들고, 왼손으로 밀고, 왼 엄지로 당기고 오른손으로 하고 싶으면 두 손가락, 두 손가락, 두 손가락 두 손가락 이렇게 하면 되죠. 두 손가락 이걸로 당기고 밀고. 자 그러면 봅니다. 여기에서 치는데 계속 L, L, L, L. 그런데 머리는 늘 어디 있어야 되느냐. 여기서 머리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머리는 반드시 공 뒤쪽에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전 이런 레슨 싫어하긴 하지만 여기서 왜냐면 머리를 자유롭게 놔두잖아요. 그럼 어떻게 바뀌냐면 L, L, L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공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공그 어디 본다 고 그랬어요 사이드 블로우죠? 공그 오른쪽을 보는 거죠? 그 위치에서 L 그쪽을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L L L L 무릎 가고 L 무릎만 가주면 되네. L L L L 무릎만 무릎 똑바로 무릎 가지고 머리는 L 이게 아니라 어 이렇게 공 옆에 공 옆을 그냥 보고만 계세요. L 아이고 L 할게 많다 이렇게 되면 밑으로 내려오고죠 안 보이죠 그쪽이 그래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보면 공에 보이는 모양이 계속 바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L 공을 보고 있는 방향이 일정하게 일정하게 일정하게 일정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L L, 이런 식으로 쭉 봐주는 거예요. 어때요? 앞에서 보니까 좀 괜찮죠? 또 그리고 이때는 어막 세게 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친다는 느낌이 아니라 L하고 여기에서 이쪽 L에서 이쪽으로 스위치 될때 공이 맞는 거니까 그 원리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좀 어려워졌어요. 그죠 여기에서 공을 치는 게 아니라 어 스위치를 하다 보니까 공이 맞는다. L 이렇게 스위치를 했더니 공이 쫙 맞아나가더라. 이러한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L, L, 오른손, 왼손, 아니면 왼손, 왼손, 아니면 오른손, 오른손, 오른손, 오른손, 오른손 같이 양손 L 머리 뒤에 L 공, 오, 그 위치구나, 그 위치구나, 그 위치구나, 그 위치구나. 이때 느낌이 어떻게 되냐면 이 골프채 페이스 있잖아요. 페이스가 뒤집어지고 덮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서는 거예요. 거의 서 있다는 느낌. 그리고 서 있다는 느낌. 여기서 막 이렇게 누워 있으면 무게가 축 처져요. 그래서 약간 날카롭게 서 있는 느낌이어야 돼요.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거, 덮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l, l, l, l. 이건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계속. 그리고 딱 보면 l, l. 이걸 치게 되면 여러분들 사실 어찌 보면 풀 스윙은 거의 다,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건 아직은 여러분께 풀스윙을 알려드린 건 아니지만 스윙의 근간은 이미 끝났다. 어떤 걸로? 정말 치기 위한 기본 기술은 여러분들은 이미 끝났다. L2L로 하지만 계속 L, L, L, L, L, L. 공치고 싶으면 쳐보세요. 뭐더 세게 하고 싶으면 손만 막 덤비면서 치는 게 아니라 손목이 스위치되면서 공을 쳐지는 이러한 동작이 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세게 쳐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l 2 l 실컷 했다가 칠 때로 막 이러고 쳐. 그럼 너무 마음이 아프겠죠? 초보왕이.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초보왕이 아니고 왕초보로 다시 가겠죠? 그러면 안 돼요. 여기에서 공을 치는 원리는 이제는 전에도 막 수단과 방법을 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좀 약간 시스템을 이용하자는 거예요. 이, 이, 이 시스템으로 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차가 될때 이렇게 교차가 될때 공이 맞아나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막 몸부림을 치면서 공을 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골프가 들지 않아요. 다시. 여기에서 L. 스위치 때 공이 맞아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알았죠? 의외로 할 만하죠? 할 만하죠? 좋아요. 이 L2L은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L2L은. 그래서 어 사실은 다음 레슨을 나가도 될것 같은데 l 2 l 한번더 할까 하는 생각도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오늘 지나가는 흐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커리큘럼을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계획대로 가든지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오케이 스윙 골프 아카데미 초보왕이었습니다.